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며칠 전부터 12월 7일 게임 어워드 시상식에서 드디어 사막맵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었 오늘 배틀그라운드의 사막맵이 그 모습을 공개했는데 새로운 사막맵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될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막맵이 공개되었습니다. 2017년 게임워드 시상식 날이 있던 날,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많은 게임들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온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일단 고사하고,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의 사막맵이 공개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보면, 기존에 존재했던 맵들과는 다르게 전용 탈 것이 많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들에 등장한 차량들도 다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트렁크가 보이는 차량, 그리고 버스처럼 보이는 차량 등등 많은 종류의 차량이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에랑겔 섬과는 다르게 실제로 유저들의 플레이를 다소 반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면으로 많은 언패물이라든지 파크로에 최적화된 맵 구조를 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새롭게 추가될 R45 리벌버 총기라든지 윈94 총기라든지 새로운 무기들도 추가된 사망 맵. 기존의 에란겔섬은 애초 파쿠르가 없던 시절에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 했던 맵인지라 파쿠르가 추가된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약간의 괴리 감을 느끼면서 플레이 했다면 시작부터 아니 제작부터 파쿠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사막맵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정은 일단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그러니까 몇시간 뒤부터 테스트 서버가 열리고 사막맵이 이 플레이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배틀그라운드 엑스박스 런칭은 10월 10, 12일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의 pc 1.0 업데이트는 12월 20일 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논란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은 배틀그라운드. 모든 논란을 잠재울 만큼 사막맵이 꿀잼이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